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만스팹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애니는 네모바지 스폰지밥 공포 에피소드 메롱시티 편을 리뷰해볼게요 스폰지밥과 뚱이는 장갑축제에 놀다가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스폰지밥은 돈을 내려고 하는데 풍선으로 버스기사를 때립니다 결국 빡친 버스기사는 스폰지밥에게 그냥 앉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뚱이가 창밖을 보자 표지판에 비키니시티의 작별인사가 써있습니다. 그 순간 버스는 아래로 수직하강을 합니다. 버스를 잘못 타서 메롱시티로 와버린 스폰지밥뚱이 스폰지밥을 버리고 혼자 버스를 타는 뚱이 스폰지밥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만 신발끈을 묶다가 놓치고 장갑축제에서 산풍선을 잡으려다가 놓쳐버리고 간식을 사 먹으러 갈 때도 놓쳤습니다. 그리고 스폰지밥과 밀당하는 버스 스폰지밥은 버스를 타기 위해 골판지, 분실술, 의자 둔갑술을 했지만 결국 스폰지밥은 버스 안내소에 가서 첫 번째로 줄을 서겠다고 하지만 메롱시티 주민들의 기세 때문에 329번까지 밀려났습니다. 스폰지밥 차례가 왔을 때 버스가 떠나버렸습니다. 직원은 스폰지밥의 말을 개무시하고 불을 꺼버렸습니다. 이후 스폰지밥은 어두운 길을 방황하다가 풍선을 들고 있는 붉은 물고기를 만나 메롱시티에서 탈출하게 되며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유바!